인사해도 되나요? 네, 잘 할게요. 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입니다 저희 엄마와 이모들과 근처에 맛집을 쳤는데, 광양불고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광양이 근처인 거예요. 주소를 찍고 왔는데, 13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순천에서 광양까지. 같이 빨리 이제 드셔야죠. 맛있는 네. 네, 많이 드세요. 광양을 와서 여기서 이걸 먹을 이거를 거라고 생각... 어. 응.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 것 같다 이것도 다 먹고 와 이거 먹는다고 갑자기 나라를... 그럼 입학생이 어느 쪽으로 있을까요? 자요! <목소리> 이쪽은 나고 나머지는... 네 아, 안 해도 돼 아, 안해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그냥 받아있어 네 오늘 딸내미를 아, 잘 낳는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섹시요 여깄리 김호님도한잔 받아있어 고마워요 네와 아, 좋아. 좋아 호주랑 한우랑 뭐가 다른지도 먹어보고 가격이 틀려요 그때는 그렇죠 그 가격을 투자해도 맛있는데 밥을 오, 밥이 진짜, 왜냐면, 진짜 뜨겁게 나오네요 앗 아, 뜨거운 거 오, 예, 그래. 여기서 유, 거의 유일하게 고기랑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 저 저는 고기랑 밥을 같이 먹어야 맛있습니다 국물부터 먹... 와 이거 딱 엄마 스타일이야 엄마 이거 한 숟갈만 먹어봐 국물 이거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색깔은 약간 들깨 맛이 날것 같은데 근데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뭔가 매콤하니 음. 이제 까요 매일 음음 매이가우니까 훨씬 맛있다 엄마. 그래. 내 입맛에 딱이다. 와. 여기 땡초가 강어 청양고추가 진짜 맛있게 맛있게 많이 매운 맛이에요 감독님들 맛이 어떠십니까? 어, 맛있네요 네. 진짜요? 많이 드세요 이따가 감독님들의 리얼 후기도 알려주세요 한우랑 호주 원픽을 정해야 돼요 항상 마지막에 정하거든요 맛으로 치면 뭐가 좋고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난 다음에 오면 이거 시키겠다 고추가 좀 훨씬. 제가 한우가 육즙? 이런 게더 있다고 하셨었는데 음. 음. 한지도많가우러다이 파절임이랑 고기랑 청양고추의 조화가 기가 막히고 저는 이, 이거 국이라고 해야 돼? 이게 칼칼한니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먹고 고기또 시키고 음아 고추 맛있다 그엄마 딸이 래미 근데 엄마가 저보다 고추 더잘 먹어요 내가 음. 못데리가잘먹 <웃음> 우리 우리 이랬어 우리 지널을 이랬어 어 진짜 오리지널 이제 쌈싸 먹어야지. 전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밥 하고 쌈장 끝. 음 맛있다. 마늘 하나 넣을까? 고기만 먹으면 먹고 배치만 먹고, 먹고. 음. 난 탄수화물이 좋은데 고기만 먹을 땐밥 음. 고기 먹는 거보다 고기먹는 게 낫다며 음, 밥 맛있다. 먹으면 그래도 고기먹고 배장식게밥먹는게안 좋대 이렇게 아 음. 먹어야겠잖아 공기밥 하나 더 먹어야지 밥을 넣어 음. 말아 먹어야지 그렇다. 김밥 얼마나 맛있는지 있잖아 아빠 항상 키워줘서 밥을 천천히 먹으라잖아 그러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만큼 느낄 때까지 우리 빨리 아, 먹기간에 응. 한 20분 걸리도 그냥 5분만 다 먹으니까 그래 많이 먹잖아 응. 많이 먹는거까 내가 그래. 여기서 더 빨리 먹어야지 하하하하 더 빨리 먹고 살게 해야지 아, <웃음> 딩동 개중이라고 하지 개중 음. 음, 개중 근데 내 직원들이 내가 엄마랑 뭐 얘기하다가 개중 얘기하니까 개중? 개중이 뭐예요? 애들고 부산에인데도 개중을 모르더라? 어? 그냥 다 개모임이라고 하는데 개모임 갔다 올게 이런다고 아, 서울에나? 어, 나는 여기요 어, 우리는 개중 같다고 하는데 엄마가 내가 먹었네 하는 말이니 완전 개파이네 이런 거 아, 개파어 <웃음> 개가 개가 여름이 나고 <웃음> 하나 어디 내드릴까요? <웃음> 음... 맛있겠다 젓가를좀 네.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아주 소량 아, 여기는 뭐 소주가 안 들어간다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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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랑 같이 이것도 별미네 나 이거 처음 먹어 아니 그래서 호주산이 좀잘 맞는 것 같긴 해요 냉면 같은 거랑 좀더 부드럽고 약 사르르한 느낌이 있어서 하지만 나님 밥이 더 맛있다 고기랑 액! 젓갈이랑 같이 해 놨어요. 근데 이것도 땡초 감것도 괜찮다. 어. 음 땡초랑 먹었나? 근데 배불러 길거우 먹고. 아 이거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배불러 죽겠다 갈게. <웃음> 그러봐 한다 이거. 음. 어떻게 먹어야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여기서 다 먹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씩 픽을 정해 보죠. 최픽! 이집 오면 꼭 이거 시켜먹어라! 무조건 한우라고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부드러운 버추도 괜찮고 냉면이 고기에 사서 먹으니까 맛있으면서 매실 장아찌가 입안을 깔끔하게 줘요 어. 한우 고기도 맛있었는데 허주산도 생각보다 음. 맛이 아주 좋았어요 어. <웃음> 그리고 파김치랑 곁들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맛이 뭐, 이 냉면 이 국물 이 국물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서. 국물요? 네. 지금 또 먹고 싶어요. <웃음> 국물을 계속 드리기 위해서. 고기는 어떤 게더 좋아하셨어요? 저는 호주산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웃음> 또 구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우가 조금 더 육즙이 아더 많이 아 깊은 그런 맛이 나 가지고 한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끝은 비슷하기는 한데 처음에 먹을 때는 호주산이 맛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확실히 한우가 더 씹는 맛이 있다 보니까 좀더 지루하지 않고 좀매실아하 예, 매실. 제가... 네. 네, 이게 은근히 좀 너무 달지도 않고 시, 시원하고 그리고 이게 소화에도원리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데 부담이 안 돼서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약간 호주 고기가 좀더 부드러워서 훨씬 좀 괜찮았던 거 같아요 이 집에서 딱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던 딱 조합은 이 파절임이었던 거 같아요 고기랑 파절임이랑 고추랑 같이 딱 집어가지고 한입 먹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구 무슨 뭐라고 시락국 시락국 이제 스타일이었던 게 근데 끝맛이 칼칼해서 계속 좀 당기는 맛이었어요. <목소리>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최고! 안녕. 돌려주세요. <웃음> 아, 배불러 잘못다. Lege. l e g 4개. 4개. e l 개. g e Lege. Lege. Lege. 저 e g e l 니 g e Lege. l e 아니에요. 감독님은요? 저도 그럼 4개 반. g e Lege. Lege. Lege. Lege. Lege. l e